이런 합니다죄송니다 죄송합니다. 죄야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아 이거 니다고 갔어야 되죄송 잘하는데 못한다잘한다고생각다죄송다죄송다니니라죄송다죄송다 죄송합니다. 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이거 뭐야? 투콜이 좀 걸거든. 제땅콩이네 어. 2초 정도 돼요. 이그 이제 걸이정글러운느낌라데레라기 제가더 잘하지? 스킬 은 사서스라 올 일이 올 일이 생길지. 어, 낸특몇 잡아서. 어, 괜찮은 건가요? 이거. 아아 아, 벽궁 아 벽궁 벽궁 벽궁 벽궁 벽궁, 벽궁 까비. 약값. 수에롱소다나 호텔 이거 다이브 되거든요. 일단 잡아서 묶어 놓으면 남은 건다이 <목소리> <오> <목소리> 아, 이게 나이스 같다. 민현이 나이스 이 다이브를 치면 되거든요. 이안 되면 이거 라이트 먹먹이네요. 왜냐면 저렇게 되면은 내가 무조건이니까 죽니이라고다 어, <local> <rock> <웃음> <silicon glory> 아니 못맞고 음운사하는데? 아니 음문사하는데 말하는게 더 웃겨 <웃음> 내 땅이라 탈행이야아아아베어아베고 아베코 고어 몰라 나도 왜죽었는지모르겠어 우리 아, 울어지아울어지 <웃음> 마. 아, 왜죽었지아고 왜 일단 라인 크니까, 라인 크때또 꽃비랑 디게 안 해주는 게 좋아. 왜냐면은... 디게 해봐야 어차피 손해 보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틈이 잘 나왔던 건나왔 꽃비랑 디게 하면은... 진짜 아, 기분 나쁜 짓을 하긴 하는데... 그 찍을 거거든요. 한 번... 그냥 먹는 거봐야꼴리 거든, 이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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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거 맞지 말라는 거 이거, 이거. 이거 안 맞았으면은 들어가도 돼요. 방법이. 이 맞지 말고. 이나가이 어, 처음부터 내 거였어. <목소리> 이게.. 토끼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면은 계속 죽는 거야 계속 <목소리> 이거.. 잡아주자 <목소리> 고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카사스 잡으러 고 싶은데 예, 자꾸 포피가 공격적으로 하니까 각이 안 나오네 아 이거 뭐야 <목소리> 나랑 기는데자 그럼 카서스 레드는 누가 들고 있는 거야? 야, 카서스 레드. 객단이 냈냐? 아니, 땅이 고내 땅이, 내 땅이, 내 땅이고 내 땅이 내 땅인 거지. 아, 그리고 폭기가 라인 유지력이 별로거든. <웃음> 그래서 투도라안 이렇게 공을 사냥꾼 피해만 아어주면 그냥 잡이다 <웃음> 이거 하면 더 좋았죠. 랑해 뭐여, 너 지금 아, 됐고 쿠션 하나 잡았어. 이거 빠지는 순간 바로 그냥 파종. 와, 탈론 위치 거의 쌓이겠 포션 마지막거썼죠 지금부터에요. 지금터 라인, 포션은 면은 막을 수없다 포션 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가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하 공 쓰면 되잖아 <웃음> 등록 공인가? 꽃피가 공 돌릴 때 내가 공 쓰면은 그거 공 취소되거든 돌아간 거안 갔구나. 호피가 보통 부패들고 돌아온 거 가거든. 그게 거의 채권 님 틀라서. 어. 그래서조심해졌어요호조심해졌어요 한번 더 찍을 거 같네요. 아, 맞아버렸다. 어, 이제 지금 해도 이득이에요. 미피해이 받쳐줘서, 그냥, 들교하고 다시, 들교하고 이건, 텔, 텔 똑같고. 어, 계속 가보면 안 돼. 들교하고미니 먹고, 딜교하고, 미니언 먹고 하면은, 이렇게, 피가하고 떨어지지 만 안으면 돼, 스칼에서. 이러고, 다시 미니언 먹으면은, 풀피거든요 포탈을 파악해 보습니다 아이오니아를 침공하자고 했지 <웃음> 괜찮을 거라고 괜찮을 <웃음> 거라냐 먹다보면은 피가 이건 네 그냥 차비우고왔다아 근데 맛이게포을딱 떼면서 마지막 포탑 그게 제일 맛있는데 마지막 뭐 210원짜리인가 파가내기를라 서어 그러지마 아니야 그거. 그거 좀 아니야 이해하려고 마. 그 다음 그때 그냥 불필요 그냥 그대로 가면 돼 그러면 이게 시간 갈수록 점점 꽃비가 힘을 못써 이런,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랩차하나고 시스 차이나은 다시 뒤집을 구실이 없어 한타받고 근데 한타를 해줘? 안 해주면 돼 바이 사이트 계속 밀어 내 밀어 넣기면 꼭이 잡아 두고 있으면은 내가 항상 주도권 있어서 먼저 움직일 수 있고 상대 정글을 풀어 놓을 어저이 멍청한 투뱀한피하면서 생긴 스노우볼이 쭉 구르는 거 그냥 계속. 근데 이 모든 과정이 가 웬만하면 없어야 돼서 그게 그게 빡 이거. 지거지서 이거, 이거. 야 말한 말 이거, 이거. 야아마눈 맞으시면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아니야. 그 약을 먹나 괜찮아진 거야. 아이고 바꿔 어야 되는 렌즈로. 대방한거소 <웃음> 타야 냐 이거? 안 타도 돼. 타는 거 같은데. 이거 내가 역세 타오자. 민나 싶으면. 맞든가아와은거 같기도 하고 맞드네얘 여기서 멈췄어 순간 부시에서 멈췄어 당연히 싸우고 부시지 말이라고 하냐 오... 이거 또 탈론 파트 찾는다 유니비아가 못따라가니까 계속 돌리는거야 그래, 역시 우리가 의심했던 대로야 레드 들고있으니까 이건 뽑기 없죠 지면 라이언이 요두이살 자유가 없 Total, Tonga would target, she well, how much is needed. I don't know what I can do. 아 이게 이대인데 여기서 이돌 못 봐서 그가 <목소리> 준비하자. 이거 윌라인에서 해야 불이란 없다. <목소리> 다음 동선이 아마도 탑이가나데 각... <목소리> 이거 이게 보내. 이 멍청한 토마녀사 아, 저거, 아, 저희가 밝게 먹는 잡지. 왜안 잡았대. 아, 근데 자주 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아쉽다. 아, 고맙다. w o a w h o w w o w wow. Nice! Wow. Nice! One! One n i c e One n i e 공중이나 아, 피치하는거 살짝 달아요 군중인 사냥꾼 4스틱이야 벌써 잡을사람이 커피 커피 내가 여기서 약간 서있으면 은 애들은 바텀을 재벌자. 잡을 수가 없죠 근데 얘네 라이플레 미쳤다. 와라이플레 미쳤다. 얘네 시위를 애니자 들고 있는데? 파괴했어. 가지고 그이이 아, 레드 먹고 싶어서 살짝 나오는 것 같은데. 하늘을 천장 삼아, 벌판을 지도 삼아. n 야이뭐왜래 졸려? 이번엔? 먹어야 된다, 얘들아. 수영이 들어가세요. 아, 이거야. 내가 말한 게 이거야. 내가 이 스킬 하고 있으면 되는데, 탈론이 이거 해주니까 굳이 내가 뭘할 필요 없어. 아, 이게 맞는다고? 만게 청하란 하늘과 이 숲으로 데 이걸 어떻게 날아보자. 아, 7만 원. 주이 있는데 이번 판아 어, 놀랬잖아 어? 아니 이거 앞 이거 할수있나하나 이거? 애매한데? 가자 그냥 가자, 가자. 그냥 아가자 내가 맞아게아 우리 오래이냐야 3대지에다가